이런 공연을 진행하게 되셨어요. 문화와 예술이 있으면은 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오늘 번돈 아 오늘 다 써도 내일 더 많이 벌게 해주겠다. 아 예. 이걸 위해서 문화 예술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 아 그러면 저희가 노래를 만들어드리긴 하는데 하고 싶은 말 한마디가 후렴구가 됩니다. 어, 돈벌게 해줘라. 돈벌게 예. 해줘. 강성구 돈벌게 해줘. 감사드린 후렴구에 박수 한번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즐거우시게 네. 네. 되세요. 우리 구청자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강석구로 전입신고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저는 강서구의 아들입니다 국 조금 노래 만들기 무섭긴 한데요 그래도 진심을 전해볼게요 오늘 하신 말씀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길 진심으로 봐요 나 지길 모두 원해요 내가 지지했던 지지하지